달리기다. 어? 타고 엄마는 나 미술관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세요. 여기 너무 예쁘다, 잠시만. 여기 진짜 예쁘네? 약간 모네 그림 같은데? 이미 음, 술관에 왔어요. 옛날 <웃음> 인사. 이제 들어가면 음, 음. 여기서 스캣 받았습니다 치카 음. 오디오북 갑시다와 너무 예뻐 여기 여기 진짜 예쁘다 음. 와. 음. 세상과 단절된 그런 느낌 그런 곳은 고모행에 근육을 어요서울 썼어 나. 그소울말이니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구나? <웃음> 그렇 바라보고 있니다 I'm not t h n k i n g o i 진짜,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진예 진짜, 예짜 너무 예짜진 집에 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유튜버. 짜 진짜, 진 진짜, 진는 거죠? 진짜, 어, 진짜, 어. 아, 가이사. 땅콩. 땅콩이야. 땅콩이야. 아이, 예뻐. 아, 귀여워. 아, 땅콩. 여기 좀봐 줄래? 땅콩이. 아이 아,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웃음> 주의, 아, 예쁘다. 강아지랑 팔 같이. 츄사리. 제일 높게. 예쁜 데 접시. 나 <웃음> 맨날 접시만 본다. 자, <웃음> 일어나 이제. 야, 이거 머리 끈까. 너무 귀엽다. 아. 저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 어? 허니콤? 허니콤? 허니콤? 허 아메리카노 그리고 발라미니스 오케이 라기씨멜기 아니 멜라기 씨야 아니 뒤에 숨게 와와 진짜 리야 아니 이거 뭐라 <몰라> 허니콤 벌집. 어, 벌집 아 벌집 아 그거 허니콤이라고 주스. 위치? 음. 여기 위치 태그를 해 줘. 순이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음. 가라... 음. 음. 진짜 맛있다. 네. 맛있어. 음. 맛있어. 원래 이할라봉창올리는데 이거 그냥 맛보기로. 네. 감사합니다. 응.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어봐봐. 맛있으면 더 줘. 더 줘?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다. 그치. 되게 건강한 맛이지. 이런 맛인가? 더 줄까? 처음 먹어본 아이스크림 맛은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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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가 귀엽네 되게 쁘다 이것도 넓지 우리 어휴 유튜브 한텐데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어, 예쁘다. 제주도처는 나온다? <웃음> 우와 너무 귀엽다 애 네, 신상이에요 너무 귀엽다 와 이거 귀엽다 지금 아, 밀고 계시는구 오 예쁘다 예쁘지? 어. 난 모빌 다는 거 좋아하는데 모빌 다는 거? 난. 어.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지? 헉? 귀여워 <웃음> 귀여운 소주장 이건 뭐야? 보자기 가방 땅콩 <웃음> 진짜 멋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야, 우리 멋진 할머니가 되자. 응. 지금 리얼 타르트가 원타르스만 하고 있어요. 맛있냐고? 진짜 맛있어. 종합 타르트는 되겠어. 나는 저는 탈라봉 타르트와 녹차 타르트를 다 마감하고 있어요. 수 샌드위치 있습니다잘준다고아 응. 저기도 줘. 우리 할머니 태우고 나할 아, 것만 같다그응한라산도 음, 응. 있어요 응. 왼쪽 예쁠 것 같아. 너무 어, 그래. 예뻐라. 진짜 예쁜데? 네. 안에 다 유명한 그림이잖아. 막가 크로스코. 예쁘다. 헉, 그러네. 세상에. 안녕. 희 씨랑은 언제적 친구신 거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어 진짜 어릴 때. 어릴 때 뭔가 싶어. 이거 같이 담아 드릴게요. <목소리도> 가지고 약간 여기가 지금, 제... 이게 지금 너무 더러워. 안됐어여기찍 <목소리도> 야, 너무 좋다. 음, 여기가 바로 친구네 집 보입니다. 맛있어, 그거야 얘는. 아니 제주, 실 여기 뒤에 다 이만큼 있어. 제주도 배송이 너무 느리게 오는 거야. 이거는 수제 비누. 그리고 이 연두색 뭐야? 연두색깔 막 동상. 자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왜왜만해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뜯으면 돼. 아, 이거를. 실로 응. 어떻게 연결시켜? 아 여기 뚫려 있어. 아, 그러면... 아 여기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가요? 결혼해도 우리 엄랑때 약간 포기해서 아. 그런... 저혼해서한수로 갖고 있는 거. 눈복치 네. 네. 까미노 브런치 산티아고 까미노 핫도그 샌드위치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다나 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방어간가? 배가 음, 미무 신기해요 그렇구나 음. 우리의 거대한 브런치 헉, 맛있겠다 까미노의 시그니처 이거는 까미노 샌드위치? 까미노에서 만든 직접 방금 오븐에서 나온 빵입니다 는 음, 초코 브라상 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음, 맛있어 미쳤어 아, 커피도 너무 맛있어요 커피 다 여기 음. 맛으로 쓰면 더 하겠구나 응 음. 몰라서 <웃음> 못하니 음?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진짜 부드러워. 음. 초코 아, 티라사. 음. 절대 자르지 어.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음, 어. 어, 소개 봐. 우와. 여기 그게 들어있어. 이거 마시멜로 좋은 마시멜로가 들어있어요?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팥인가? 아, 조금 팥인 줄알아 이렇게 먹어야고 하자 아! 리 마시멜로 아직 못 먹었어 너무 <웃음> 진짜 맛있거든요 자생봐 음. 37년 인생을 살면서 초콜릿이 들어간 감들 중에 제일 최고야 음. 그렇게 엄청 달지도 않은데 음. 다비워진 우리의 테이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다 먹었네 이렇게 <웃음> 도와드릴게요 <웃음> 빠이빠이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합시다 음시 관람하고 올게요 안녕 얘 보라색 좋아하는데? 보라색이 없어 핑크가 예쁘긴 하나? 아. 아니 근데 어 그러네 이거 예쁘다 그지? 사정할 때상는 저기 이거 혹시 여권도 들어가나요? 네 여권 케이스로도 사용할 수있습니요 아는 노트 리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아님 네. 다른 몰스킨 같은 옷장도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용하시죠 o m h